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글을 썼었어요. 어, 영상 기획 중인데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뭐 아이디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더니 막 우영미처럼 아는 사람들만 아는 브랜드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. 우선 요즘 핫한 브랜드가 뭔지 궁금하셔서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아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일일이 생각하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첫 번째는 오프 화이트, 오프 화이트. 제가 시그니처만 콕콕 찝어서 만들 말씀드릴게요. 먼저 레드 케이블 타이 저렇게 신발에 달려있는 레드 케이블 타입. 민트색 신발에도 있는 저 케이블 타이저런거 있잖아요. 저게 바로 오프화이트의 특징 중 하나고요. 또 하나는 에로 디테일. 여기 민트색 신발 보면 로고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. 저렇게 사람 얼굴이 있고 손이 이렇게 있는 저걸 앞으로 오프화이트 제품에다가 새길 거라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선 스트라이프. 사선 스트라이프. 해시선이 신은 저 슬리퍼드 오프 화이트 제품인 것 같아요. 저 오프 화이트 제품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에 진짜 많이 보인 어 제품인데 저 인더스트리얼 벨트. 황보가 한 저런 벨트 잖아요 저것도 막 컬러별로 있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노란색, 깜짝색. 근데 있는 저 벨트. 진짜 많이 보여요. 첫번째는 오프 화이트고 두번째는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 진짜 미쳤죠? 마르지엘라 하면서 1에서 16까지 적혀있는 숫자가 적혀있는 하얀색 택 저게 또 특징이고 그 라벨을 붙이는 스티치 디테일? 4개의 스티치 디테일들이 특징이에요 여기 차정원님 인스타그램을 보면 은 가방에 있는 저 1에서 16까지 적혀있는 택 저것도 있고, 옷에 저네개 스티치 있죠? 음, 마르지엘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제품은 저는 저 족발 타비 슈즈. 저거. 저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또 진짜 많이 보이기도 하고. 아, 강민경 님이 신은 타비부츠 소개시켜드렸는데, 여기 차정원 님도 화이트 앵클 타비부츠를 신으셨네요. 조금한 친구들이나 뭐 주변 남자친들한테 아, 너는 무슨 브랜드 좋아해? 뭐비슷한하이 고가 브랜드 중에 뭐 어떤 브랜드 좋아해? 라고 물어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브랜드에요 진짜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이걸 좋아하는지 저는 조금 궁금한데 왜 좋아할까요? 뭐냐면 톰브라운 톰브라운이 남자들한테 진짜 인기 있는 브랜드래요. 톰브라운은 저 네이비, 화이트, 레드가 섞여있는 스트라이프가 시그니처이고 여기 옷 이렇게 팔이나 다리 쪽에 막네줄 스트라이프 조세호님이 톰브라운 제품 많이 입어서 한번 뭐 커뮤니티에 올라갔었던 걸로 아는데? 맞죠? 이렇게 톰브라운이 있고 그다음은 이건 지금도 많이 인기 있는지 어? 이건 살짝 잘 모르겠어요 인기 있나요? 스톤아일랜드 스톤아일랜드 아우웨어 브랜드인데 스톤 아일랜드는 나침발 로고 자수 패치워크가 시그니처예요. 여기 딘 님이 입은 여기 파 여기 붙어있죠? 저거. 이이 이 장식 저거. 저게 바로 시그니처. 스톤 아일랜드는 보통 음, 스웻셔츠 맨투맨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고가 브랜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선 여기까지 뭐 구찌나 발렌시아가 이런 거 빼고 여기까진데 또 다른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? 뭐가 있을까? 음.. 뭐가 있을까요? 나는 이거 좋아한다 나 이거 좋아한데 하는 브랜드 있으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n h